о н да я тоже с е г BTS e s o 작은 것들을 위한 시 voice w t h у меня е с ь м е я t h м м е н т а как и e a и BTS mask medicine давайте тогда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 o y s e with love здес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потому что это н а и х стихи здесь написано b o y s with love Матьки с р n б о в ь ю Интересно посмотрим, что это прямо значит по-корейски. Обычно корейском музыкальном клипе девушка и парень очень б л и з a r фанаты, они persona. Но если вы в и д spring, весна, там был Вы если вы видите маленькой двери, и все думают, что это у м и л л и когда показывали клип Весна. Это д е й б ч к а Сиджия на продабает билеты. И это очень похоже на Fake Love Magic Shop. Конфетка, которую она д е р ж т это мы думаем, что Дим п о р л ей, потому что у н е т же с а м конфетка. Ходжайн Magic Shop e l o v это м о 그렇지, 맞아. 오, 모든 게 궁금해. How's your day? 모든 게에따 나지 a 궁금하다. How s 지 i e r e y a a b o u s r day? 너에가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뭐가? 또널 라지 체인이 지질 집이야. 행복하게 하는지 행복하다 это быть счастливый. 하는지 делать что делать тебя счастливый. 내 머리 마에 두고 싶어 내 Моя борька лава. Мате, это значит рядом, головой. в е р мы говорим обычно. Двигаю. у д а это положить. Шибо хочу. Значит, о ж д а я твоя фотография, хочу положить сверху или рядом моя голова. 네, 모든 걸다 가르쳐줘. 이때도 s 섹 x u a l i 그럴 때. 이때 이때도, 이때도, 이 이때도, 이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도 이때도, 이때도, 이때도, 이 b t s п е с н и очень много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, потому что у неё фанаты во всём мире, везде. и специально очень много смешались а н г л и й с к и язык. 나는 저 하늘을 날고 있어. 나는 야저 했다 하늘을 <놀람> 높이, 높이, 높이 날다. Let лечу высоко н е в е это значит п о к 스 р е й с к и вы чувствуете свободу. А 아, я такая свободная, как будто я лечу в небе. Такой, з н а е ь поэтому я думаю, что они говорят: "Я очень комфортно с тобой чувствую, 그때 네가 게두 Это очень т 을 п л 는숲 с л о в 있는 숲을 얻을 수 있는 숲을 얻을 수 니가 숲을 얻을 수 있는 숲을 얻을 수 있는 숲을 얻을 수 있는 숲을 얻 이제 우제 여긴 이제 너무 슬기곰 높아 무 있었고 난야내 마이 눈에 글라자 널 집야 맞 추고 싶어 맞추다 로브나 д е т 슬제 и 로나 с о о й т о н ь м н 추고가 о г о а н и л и х с к а т я с н к 지내 전부를 함께하고 싶어. 두아야? 전부를. 쇼 함께. 미 하고 싶어. 하츠제와지. 도저 и предложение. Я хочу быть с тобой во всём. п е р е в о д и ч а с 이제 <목소리> 나야 조금은 추측 알겠어 빠니마요 시차야 마구 추측 빠니마치 널 집야 알게 아서바 알다 이 되다 스나치 되다 보이지 이후에다 보슬레 보슬레타보 야우스날라 아침에 내 마야 삶은 쥐진 온통 보느스튜. 너희 있다가 к о г д 빠르 а р н и пишут эмоциональные п и 사소한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 너라는 별 사소한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 라는별 м а л 자,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. 하나 아진부터 스아나바 열, 열제까지스 열, 0 Это не п р 모든 게쇼 특별하다. 특별하지. 아주 특별이요한국어는이는 거예요. 한국어이는 거예요. 이안 되는 거예요. 한국어이는 거예요. 한국어 이해가 안 되는 거은요한국어 이해가 안는거은요한국어이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한국어이거이한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한국어이거이이 들까지들 это буну ж е с т в е н е числа. с п п р и в ы ч к а п р и в ч к и 지 То привички. Отличается от д р у г д е в у ш 다 말하지.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. 다. 쇼 말하지. 라스카주. 너무 스이스콤. 작던. 브로시브레미아 작다 말린야말린 내가 야. 영웅, герой, с т а т 가 바라시도 이렌키스타 л большой герой. 난 말하지 운명 따윈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고. вы знаете, это приложение очень часто и с п о л ь з у т д р а м е 난 말하지 야가 운명 따윈. 타키스 처음부터 내게 마요. 아니 е 었다 вот не было. Я говорю, что с у з 이 о я э п о н и м а почему вдруг 세계평화, 거대한 질서, п 이 т о м новый. и н т так говорили? э 평화, мир. Мир, 대한 질서, порядок. 아, 추출판이야 나. 그저 널 지킬 거야 나. 그저. 브로스타. 널 집이야? 지킬 거야. 에따 듣고 옷 프리야마. Я буду это делать. Я буду защищать тебя. Теперь понятно. мир во всем мире огромный порядок не важно. все равно я буду защищать тебя до конца. 툭가노코말하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노말게 это честно г похож на с л это звук, когда вы положите, вы говорите все честно, а как-то бросаете все внутри. Тканут а это акривать. Я акривенно все расскажу. Тут канутку в а р к о г о в о р и т е б л ч е л о в е к у 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. п р и л о ж е н и е Если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это агрессия, 다도 Даже я не заметил, 들어 가기도 했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높아 버린 스카이 커져 버린 헬 또,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. <목소리가> 높아 버린 스카이 네 커져 버린 헬또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. 높아 버린 우제 스타 위속김 스카이 니에바 커져 버린 우제 스타 발쇼이 헬 드바렛 허 이나그다 도망치다 이즈베샤지 해달라고 제라이트 미냐 이즈베샤지 기도했어. <목소리가> 이날도야, 맹렬하. чтобы я мог и з б е ж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. 깨달았을 때나 다짐했던 걸. 에따 지비노스 덤가이 브리더지니 무이 오 진찰스 에스포스 발리 너의 상처 에드바이슈람는 나의 상처. 에따 모이슈람 깨달았을 때 각다야 우스나 나 다짐했던 걸 이야. 이게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레시오 아네로가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이셰나이 스토리 이카루스 언제이셰이니보크릴라이리스아 손체 니가 준뜨임은의 바다를 이카루스 의날개로 이카루스 크릴리아메 카토리 테임니 바다렐라 태양이 아닌 니크손 너에게로 아크집에 야 그집에 브레레 니크손츠 오체 로맨티 ч н Вау, wow, много я так танцевали вместе одновременно. И чего себе, так они долго готовились хорошо. Макияж-то д ь очень идёт. 고 да, это корейский стиль макияж, к о 오, т е н ь медленно и вот движение. Вот с л е ж е н и и д л и что у него руки добегаются. Это мы думаем, что он д е л LOVE. Это движение показывали, когда они снимали фото с i Спасибо, что смотрели. н а д е ю с